지켜야 한다고 정해진 수많은 규정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벌 100개로 근절하겠다는 다짐도 매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예. 이번 군군 중사 사망사건은 군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차단되지 않는 이상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 지켜야 한다고 정해진 수많은 규정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부터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만든 규정들이 이미 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일벌백개로 근절하겠다는 다짐도 매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조차 못 지키는 군에 어떤 국민이 마음 놓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말로 군대의 제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될 수 없을 정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군과 관련 없는 범죄, 가령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1 2일 법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더해서 뭉개고 은폐하는 일이 다시는 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